네, 안녕하세요. 조호입니다 이번 어,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VM웨어, VSphere를 이용을 해서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공부를 하실 때, 이 어, VM웨어, VSphere를 운영을 하다가 이제 뭐서 스펜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동작을 중지를 하고 다시 동작을 시켰을 때. 어 이게 ip 가 정상적으로 할당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NAT 네트워크로 dhcp 로 잡았는데 이제 이런식으로 나오면은 ip 가 제대로 ipv4 버전이 현재 제대로 안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ip 를 다시 할당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,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,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f 2 키를 누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고 f2키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설정했던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을 이제 셋업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셋업 화면 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네트워크를 설정할 수 있는 그 화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매니저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리스타트 하시면 은 잡히는 경우도 들 있는데 이게 설정 부분들이 이제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이게 다시 돌아가는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부터 이제 설정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네트워크를 재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, 그래서 요것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 그 다음에 ipv4 버전의 어, 설정을 하, 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은 선택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이런식으로 설정들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스펜드를 하거나 재시작할 때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것이고요. 여러분들은 DHCP로 다이나믹하게 IP를 할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두 번째에 있는 것을 선택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이것을 키보드를 이용해서 스페이스를 눌러가지고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가야 합니다. 여기서 ESC를 누를 때 ESC를 누르면은 이렇게 리스타트를 할 것이냐 라고 이게 나옵니다. 자, 그래서 요것을하면은 어, 나오고, 그러면 요 화면들이 나오면은 이제 여기에서 yes를 눌러주시면 되죠. 그래서 y를 눌러주시면은 네트워크가 다시 이제 설정이 되면서 이렇게 ip가 할당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할당된 ip로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RP로 할당된 것을 접속을 하시면 이런 화면들이 나오고 고급을 눌러서 안전하지 않으므로 음 접속을 하시면 이런 UI가 예, 접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면 은 여러분들이 어, 작업했던 것들을 또 새로 이렇게 해 서스펜드 한 거거든요. 그래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. 여러분들이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여러 가지 모이킴힘이나 그다음에 침해사고 분석 대응이나 그런 공부를 하실 때이 Vm 이어 V 스피어를 여러 가지 활용하시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.